인데요. 평소 제가 일하는 걸 조금 보여드리려고 해요. 제가 이제 목요일인데 곧 다가오는 일요일이랑 월요일에 아 뮤직비디오 촬영이 있어요. 그래서 의상 시안을 지금 받아본 상태라서 의상에 맞춘 가발을 주문을 하려고 합니다. 일단은 화면으로 조금 보여드릴게요. 이런 식으로 제가 의상 시안을 받았어요. 이 의상 시안에 맞춰서 이렇게 지금 가발을 주문을 하려고 하고요. 이렇게 가발 사이즈랑 업체 찾아서 아 귀여워. <웃음> 가발을 받으면 이제 그날 맞춰서 제가 이렇게 헤어랑 메이크업을 하는 건데요. 짜자잔. 제가 유튜브도 하고 현장에도 나가고 있는데 현장을 나가기 전에 이렇게 막 미팅을 하고 미팅을 바탕으로 의상이랑 콘티시험 받아서 거기에 또 맞춰서 다시 제가 뭐 가발도 주문하고 가끔 뭐 의상도 주문하고 메이크업 제품들도 주문하고 근데 이 작업도 진짜 오래 걸리거든요. 그리고 오늘 유튜브도 업로드를 할 예정이라서 오늘 일정이 엄청 엄청 바빴어요. 아침에는 카카오 쇼핑 라이브를 갔다 와가지고 지금 약간 쪄들어 있는 상태예요. <웃음> 이렇게 막 바쁘게 지내고 있긴 한데... 요즘에도 현장 일도 꾸준히 하면서 뭐 같이 일하고 있어요. 조금만 일하다가 어, 7시니까 저도 퇴근하려고요. 퇴근 하려고요. 퇴근! 6시 반이야 주말인데 일하러 갑니다. 얘는 일단 블라이드의 프레스드 세럼 먼저 써줄게요. 아 일단 헤이니처마스크팩을 사용을 했고 세럼 크리스탈 아이 플랜트 <웃음> 엄청 소량씩 들어있는데 쓰고 나면 피부결이 맨들맨들해요. 선크림을 달바를 쓰고 싶었는데 달바가 어디 있는지 못 찾겠어요. 그래서 그냥 일단 닥터지그림말일없선 사용을 해줄게요. 오늘은 제가 뮤비 촬영을 가는데요. 이틀 정도 진행을 하는 뮤비 프로젝트예요. <웃음> 지난번 브이로그에서는 제가 미팅하는 장면만 짧게 보여드렸는데요. 오늘, 오늘 드디어 촬영 날이에요. 원래 뮤비는 한 무박 2일 정도 진행을 할 때도 많고 옛날에 브이로그에서는 뭐 3일씩 하는 것도 보여드렸잖아요. 그래도 오늘 다행히 이틀짜리라서 좀 수월하게 진행을 할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오늘 밖에 비가 온다그래서 날씨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. 최대한 비가 안 와야 될 텐데 걱정일세. 아, 예전에는 체력이 좋아서 뮤비 촬영 이틀씩 하고 다음날 또 일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체력이 안 돼서 도저히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. 요즘에는 좀 쉬엄쉬엄 하려고 해서 오늘 일요일, 월요일 이틀 뮤비가 끝나면 다음날은 조금 쉬려고요. 오늘 어차피 하루 종일 마스크 안 벗을 거라서 여기 아래는 메이크업을 안 하고 눈만! <웃음> 아이고 눈만 살짝 해줄 거예요. 약간 꼼수같은 메이크업이지? <웃음> 어차피 메이크업을 해봤자 마스크를 내릴 일이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요즘에는 진짜 눈만 간단하게 메이크업을 해주고 눈도 사실 많이 안 해. 왜냐면 여기를 메이크업을 안 했는데 여기가 너무 진하면 이상하거든요. 야, 촬영 필수 템은 <웃음> 종아리 압박 스타킹. <웃음> 다른 거다 필요 없고, 진짜 여러분, 종아리 압박 스타킹이 최고예요, 진짜. 다리가 특히 많이 부으시는 분들한테는 완전 추천. <웃음> 이제 갑니다. 안녕. 나 출근하지롱. 마스크, 마스크. 아니, 나 어제 세차 왜한 거야? <웃음> 뭐야, 비 엄청 왔네. 어제 세차 왜 했어, 나. 여러분, 저 오전 7시 반쯤이라서 출발을 했는데, 비가 와요. 준비가 <웃음> 한두 방. 또내리고 있어요. 큰일 났네? 어떡하지? 오늘 더울까 봐. 현장 필스프첫 번째 손 선풍기 두 번째 하늘보리 세 번째 구강 민트 다 챙겼는데. 어떡해 비가 와. 비 오면 안 되는데. 지갑은 필요 없으니까 두고 내리고 핸드폰 충전기는 갖고 내리고 이게 무슨 일이야, 이렇게 좋은 날에. 기름 넣어요. <웃음> 이제 기름을 부족하지 않게 자주 넣어야 되겠어. 그때 기름이 없어가지고. 이때는 기름 자주 넣으려고 <웃음> 아니, 나도 못하곤 이 롤스로이스. 어 <웃음> 아, 너무 이쁘잖아. So cute. 아 귀여워. 아, 수 커피 주시는 대표님 너무 감사합니다. 하하하니까 <웃음> 아, 저 진짜.. 오늘 연기 좀 하셔야겠어요. 아, 네. 네. 오늘 출연 좀 하셔야 될것 같아요, 뮤직비디오에. 너무 감사한데? 하하 뮤직비디오 출연 좀 하셔야 될것 같아요. 무슨 소리 하는 어, 이렇게 태도가 급변하시는 건가요? 아니, 와, 네. 아, 네. 아, 네. 다이어트를 제가 일주일 동안 했는데 1kg를 감량했습니다. <웃음> 진짜? 1 k g 밖에 감량을안한 거죠. 어... <웃음> 아니 많이 했네 1 k g 그런 건가요 어. 어. 나름 컴팩트하게 컷이 많아서문 k g 아, 의아요이 너무 많더라. 맞아요이세요아요요 1kg의 아요 1kg의 아 신이 멤버 일곱 명 그룹 촬영하는 요 이거면 불타요. 이거면 지타요 이거면 불타요. 어요이거가 불타요. 이거면 불타요. 이거면 불타요. 이이거 찍고 있었구나 이거 아니야. 아, 난... 아니야 약간 지금 송강, 송강 거의 다 왔어 송강으로 지송강 아니 아니 지 송강에... 근데 약간 조강 느낌으로 아... 가아아렇게 왔어? 좀... <웃음> 아니야 이제 이름이 사라졌어 어느 쪽에서 잘 나와요? 그 어? 몰라요. 오~~ 나 <웃음> 어, 이렇게 남자들 머리 까는 걸 좋아하는 거 같은데? 너무? 이마 보여주는 걸 좋아하는 거대단한 음, 제가 이마가 좀예쁩니다 그러니까. 내가 봤을 때저 음, 그래? 포샷 들어가서 나 진짜 죄송이냐 생각하는데? <웃음> 비가 엄청 많아요. 오늘 점심은 피자. 피자 겠습니다 아, <웃음> 그래서 무슨 이 형이 애들 소풍 갈때가는 네첫 번째 로켓 장소에서 촬영이 다 끝나고 이제 성수로 넘어가요 네, 성수에서 갔다가 또 촬영을 하고 다시 또 압구정으로 넘어오긴 해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성수로 갑니다 응. 이제 저녁 10시인데요. 이제 마지막 로켓 장소로 왔어요. 여기서딱한 씬은 아니고 한씬 한 두세 개? 어? 뭐야? <웃음> 씬을 한두개 정도만 더 찍으면 퇴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퇴근하고 집 가서 묵던 일이 있어가지고일 조금 더 하다가 내일 또 촬영하려고요. 이제 촬영장에서 마스크를 못 벗으니까 브이로그를 찍는 재미가 없어. 음. 너무 잘 구했다, 마지막 장소. 물 드실 분 드세요. 이거를 일부러 HG를 이거 봐! 야, 여기 와줘! 야... 감사니다 아그 감독님 그... 예비로 하신다던데... 고생하신다 <웃음> 저 이제 11시 반이고요 이제 퇴근하고 집으로 갈 거예요 집 가서 빨리 클렌징도 하고 브러도수축 해가지고 내일 올 영상도 미리 걸어놔야 돼가지고 저는 카이테르 할거지로 안녕 저 도착했는데 아 지금 벌써 12시가 넘었거든요 근데 오늘 나 브러쉬 이 아, 돼! 아, 아, 아, 아. 어! 어! 보기만 해도 너무 끔찍해 브러시 이틀 내내 똑같은 거 쓰면 뒤지가거든요 물론 얘가 마를지 안 마를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일단 빤다는 게 나가는 게 중요하거든요. 여러분 저 이제 12시 반이고 브러시도 빨고 저도 빨고 <웃음> 양치까지 다 했는데 아직 제 일은 끝나지 않았어요. 내일이 이제 평일이니까 내일도 평일에 뭐기회안 넘길 것도 있고 유튜브 일도 있고 아, 막 다음 주에는 또그그저 자산관리사분 만나는데 그때까지 뭐 해오라고 했었는데 그것도 안 했거든요. 그래가지고 <웃음> 내일 다 해야 돼요 어떻게 그한 달에 한번 만나는 자산 컨설팅도 진짜 시간이 너무 빨리 돌아오는 거예요. 진짜 시간이 없어. 진짜 시간이 부족해. 오늘 조금만 더 일하다가 어, 자려고 하는데 콜 타임 당겨졌대요. <웃음> 원래 8시 콜 타임이었거든요? 8시? 그래내 우리 집에서 7시 4 0분 나가면 됐었는데 7시 콜 타입에? 그럼 6시 40분에는 나, 늦어도 나가야 된다는 소리잖아. 그러면 나는 몇시해야 돼? 6시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야? 오늘도 그렇게... 6시? 아... 아니지. 아 1시간 전에 일어나니까 5시 40분에 일어나야 되잖아. I'm happy. So happy. i 행복해. 그래도 오늘 11시 반에 끝내놓고 내일 오전 17시 콜은 좀 심했다. 주차 자리가 없어서 계속 빙글빙글 돌아요. 이거 정말 나 진짜 주차... 주차 자리가 없어. 주차 자리가 없는 데면 주차 자리가 없는 거야. 촬영을 8시부터 했어야 되는데 시간이 늦어졌어. 사실 커피가 너무 고프다. 응? 커피? 커피요. 아. <웃음> 밥 대신 커피를 달라. 커피 주세요. <웃음> 아, 사람 만들어 주시면 감사합니다. 이거 비지스 멘트인데? 어 맞아요. <웃음> 입금용 멘트인데? 아 사람 만들어 주는데 는 사람이 안 됐네. <웃음> 부었어. 아, 오늘 할 일이 너무 많아. 오케이. 네 저는 커피로. <목소리> <목소리> 많이 갖고 왔는데 하나 뺏었지 롱 마음에 드는데? 아직 촬영팀이 다 도착을 안 해서 그 사이에 유튜브 편집이랑 짬짬이 하고 있어요. 점심 먹고서 조금 쉬는 시간 동안 이렇게 일하고 있어요. 짜잔! <웃음> 여기 오늘 의사 세트? 오늘 약간 슬기로운 의사 생활 그런 느낌이라서 짜자잔! 진짜 실제 병실 같은 그런 곳 세트장이에요. 신기하죠? 슬기로운 의사생활 같은 데서 본것 같은데. 짜자잔. 응. 응. 여긴 수술실. 우와! 너무 아, 신기해. 와한 이틀 촬영하다보니까 <목소리> 피부가 너무 예민해. <웃음> 아니 <목소리>